오늘은 홍원니가 <웃음> 레슨을 배우시는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할 건데 트레이너 홍원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수 레슨을 시작한 지가 한 16년 정도 된것 같아요 뭐 선수 레슨 뿐만 아니라 일반분들 레슨이나 타종목 운동선수들 다양하게 레슨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과 함께 한번 인터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은 한 열다섯 분 정도 이렇게 레슨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몇 분과 함께 인터뷰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홍언니는 어떤 사람인가? 운동을 잘 가리키는 사람인가? 착한 사람인가? 착한 척하는 사람인가? 알고 봤더니 나쁜 사람인가? 알고 봤더니 더 착한 사람인가? 인간적인 사람인가?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올 텐데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어떤 반응이 나올지 트레이너 홍준영 트레이너 홍언니를 물어보자 일단 혼자 운동할때는 이정도면 됐다라는 정도로 운동을 했었는데 선생님이랑 하니까 죽을 때까지 하다보니까 되게 더 좋더라고요 <웃음>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걸 확실히 좀 느끼게 됐고 그 뒤로 운동 스타일도 스스로도 많이 느꼈고 무릎같이 안 좋은 부위가 있었는데 안정적으로 내가 오래 운동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, 들게 되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,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얘기죠 아프면 안 된다 아, 아프면 네. 운동을 못 하는 거다 네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에다 보디빌더를 쳤어요 보다가 나오시는 거예요. 내가 딱 어... 봤는데 패션도 되게 좋으시고 몸도 제가 딱 원하는 그 어... 몸이여가지고 너무 막 부락부락한 것보다는 저도 약간 패션 분들도 아니고 보디빌더도 아니고 약간 그 중간을 좋아하는 분들. 어... 사이즈 좀 있어야 되는데 사이즈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몸이 이뻐야 된다는 거 아세요? 그렇죠. 근데 몸이 이쁜 거네.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실제로 혼자 하면서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많이 가기도 했고 만족도 했고 근데 이제 더큰 발전을 해서 유튜브라든지 서적들도 많이 봤는데 어머니는 또 남자가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회들을 싹다다 소설을 해보고 다 나가셨던 경험도 있고 실제로 지칭도 하시고 심사위원 되고 싶던 다양한 경험 실제로 유튜브를 봤을 때 되게 진정성 있게 가르치시는 모습 때문에 아 진정성 좋네요 <웃음> 진정성 아 <웃음> 네. 다, 다른 얘기도 다 좋지만 네. 진정성 좋네 아, 원래는 제가 주로 하던 종목이 파워리프팅하고 크로스핏인데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에 서서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누구한테 배워야 하나가 가장 큰 딜레마였어요 근데 제가 고심을 한 끝에 나온 결과는 대회를 많이 뛰어본 분한테 배워보자 그 중에서도 여러 종목에서 대회를 오래 뛰어보신 분을 선택하자 익스트림한 바디빌딩 옛날에 체전 때부터 해오던 것도 있으시지만 음. 그 이후에 피트니스 모델로서도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선수이시기도 음. 하고 또 최근에는 피지크나 클래페피지크까지 전부 다 음. 다양한 분야를 음. 섭렵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팔방민 음. 아, 그... 감사합니다 네. <웃음> 그때 하루 배우고 제가 이제 반에서 계속 그때까지 1년 넘게 계속 네. 비티를 네. 받고 있어니 홍준영 네. 선수한테 반해가지고 네. <웃음> 홍언니한테 반해가지고 아, 홍언니한테 반했습니다 <웃음> 중년에 아주 롤모델을 네. 찾았습니다 중년간지 네. 네. <웃음> 보통 다른 PT들을 보면 커리큘럼이 짜져 있고 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왔었는데 음음. 그래서 좀 놀랐었다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차라리 이게 훨씬 낫다는 느낌이 보는 동만 딱 빡세게 알려주시고 음. 네, 그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 한 번에 봤으면 너무 좋은데 음. 제가 트레이닝하고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나도 운동을 잘한다라는 생각을 아,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음. 막상 선생님께 배우고 나니까 정말 또 다른 기준이 있구나. 나는 어. 정말 많이 배웠고 더 빨리 배웠으면 더 몸이 좋아졌지 않을까. 음. 음. 그래서 페미널 운동 처음 하면서 첫 세트부터 마지막 세트까지 거의 보른 세트 없이 첫 음. 세트부터 과부하를 걸수 있었던 부분이 가장 큰 차이고 음. 아, 혼자 있을 때는 음. 스트렝스 훈련하는 거 같고 음. 근육의 펌핑감도 쪄가는 데 배우니까 확실히 근육 피로도더 쌓이는 거 같고 몸이. 아직 한지 얼마 안되는데 좋아지는게 좀 보이는.. 제가 제일 신기했던거는 그 부위만 아파요 스쿼트를 하면 예전에는 게 허리나 이런 데가 아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게 없더라고요 무게를 아무리 올려도 하는 부위가 아파요 그러니까 네. 다른 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 진짜 누구한테 배우는 거는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죠 운동을 배워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랑은좀 다른 부분이 많아서 대생님을 찾아와서 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음. 되게 큰 자기가 공부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론만으로 하는 거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본인의 스펙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기준점이 회원들에게 높다는 라점 저는 아직 없는데 없어요. 왜냐하면 저는 아직 그렇게 오래 된 것도 아니고 음, 다행이네. 저는 아니, 없으면 됐어요.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고 <웃음> <저는> 없으면 <웃음> 없는 걸로. <웃음> 굳이 꼭 자면 아무래도 워낙 엘리트시고 그리고 음. 이름도 있으시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 아, 되지 않을까. 아, 다음에 등록할 때즉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. 아 그럼 아. 감사하겠습니다. <웃음> 제가 물리치료사다 보니까 저랑 이제 재활에 대한 컨텐츠를 같이 해봤으면 아, 같이.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아 좋네요. 네 약속을. 자, 이렇게 이렇게 <웃음> 음식 준비하는 거? 식단을 어. 어떻게 짜시는지? 다이어트? 네, 다이어트 식단 아쉽다. 아니면 일반 식단? 둘다 괜찮아요 음. 제일 좋아하는 식단이 어떤 건지? 음. 뭐 어떤 건 해봤는데 이런 건 하지 마라 음. 전국 최선처럼 일반인 중에 몸무게를 끊어서 60, 70, 80, 90개 드렸다. 모아서 대표님이 한번 무대싹 같이 한번 시켜보는 그런 이벤트도 한번 진행해보면 선생님, PT생들이시봐요 어. 음. 몇명 모아서 어. 소개팅? <웃음> 단체 운동? 단체 운동 등산 등산 등산도 짜고 어, 등산. 어. 어. 어.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가 아, 저짜 아, 진짜? 아, 진 아, 진짜?